아레나 아레나 아잘 잤다 아 배고파 음아잘 잤다 어? 뭐지 이 축축한 느낌은 어? 야, 내가 쉬를 한 건가? 어이참, 어젯밤에 주스를 너무 많이 먹었나? 음, 내가 했다고 그러면 또세미한테 혼날 거야. 아무래도 하늘이가 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롤롤라야 보라야, 너밥안 먹어? 세미가 금방 안 먹으면 치워버린대. 그래? 아침밥이 잘 넘어가나 보지? 무슨 소리야? 밤새 잘잔거 맞아? 보라너왜 점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수수께끼 말잘 꺼냈어 자 봐봐 뭘어 요가 왜 젖어있지? 하늘이 넘어질리는 거 없어? 없는데 자기 전에 시도하고 자꾸 과연 그럴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보라야 너 나비 메카이 가지고 뭐해?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보라 니가 쉬야 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난 결백해 그럼 진짜 내가 그랬다는 거야? 어젯밤에 우리는 주스를 같이 나눠 마셨어 나만 마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너도 같은 용의선상에 있는 거야 헥 모르는 소리 나는 자기 전에 쉬를 하고 잤다고 나도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왔어 보라야, 왜 그러세요, 쌤이? 나비 넥타이로 장난 그만하고 얼른 이거 쓰고 연도 오빠네 가서 소금이나 얻어와 왜요? 소금은 왜요? 원래 밤에 자다가 쉬한 친구들은 다른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는 거야 어, 제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어, 네가 했잖아 <웃음> 보라, 너 어제 주스 정말 많이 마시더라 네 이럴 줄 알았어 장난 그만하고 얼른 다녀와 어... 알았어요. 보라야 어서 잘 다녀와. 흐히히히히히. <웃음> 어, 실패다.